처음에 쇼핑몰 하실 때 어떤 제품군을 팔지 카테고리 정하시는데 아마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카테고리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카테고리를 왜 정해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죠. 먼저 카테고리를 정해두시면은 소신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제품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카테고리 안에서만 제품을 제가 한정 짓기 때문에 제품 선정하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한 스마트 스토어에서 카테고리 구분 없이 여러 가지 제품을 올리는 거예요. 고등어도 팔았다가, 침대 매트리스도 팔았다가, 조명도 팔았다가, 컴퓨터도 팔았다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식당에서 김밥이랑 삼겹살이랑 짜장면이랑 스파게티랑, 그 다음에 초밥을 같이 파는 거랑 맞을 것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통일성이 없죠. 네, 그리고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를 그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는 그런 뇌피셜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뭐 이거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품군이 산만하면은 일저 같은 경우도 물건을 산데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가 그 브랜딩, 그다음에 정체성, 뭐 콘셉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브랜딩, 정체성, 콘셉트 때문이에요. 일단 어떤 카테고리를 정하, 정해야지 그타 카테고리에 적합한 스마트 스토어 이름과 로그를 정할 수가 있고요. 어떤 콘셉트라란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어떤 정체성, 쇼백물의 그 정체성 같은 경우 <웃음> 세번째, 브랜딩, 콘셉트 때문에 그래요. 이게 카테고리가 정해지면은 그 카테고리에 적합한 스마트스어 이름도 정하고 로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계속 그 카테고리 제품만 소싱하다 보면은 그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성이 늘게 돼요. 제가 그 어떤 종합몰도 아닌데 제가 종합몰처럼 여러 가지 제품들을 취급하다 보면은 어떤 전문성을 갖추기가 힘들어요. 건강식품이면 건강식품 운동용품이면 운동용품 이런식으로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수가 있게돼요 그 다음 카테고리 정하는 법은 크게 보면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어요 첫번째는 제품기준이 아니라 그 소비자기준에서 카테고리를 정하시는거예요뭐 육아맘이라든지 육아용품 육아맘한때 필요한 제품들 공부하는 학생한테 필요한 제품들 20대 얼리 어댑터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에게 필요한 제품들 30대 혼자 사는 직장인한테 필요한 제품들 아니면 은나 같은, 같은 사람 나랑 같은 사람, 나 비슷한 사람이 필요한 제품들 네. 내 맘속에 이거는 어떤 정해진 카테고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맘속에 소비자 카테고리를 정해두시고 그 사람이 살만한 제품들을 다양하게 소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은 카테고리가 중구난방이 되겠죠. 광고나 유입에 자신이 있다면 은 아니면 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어느정도 구독자를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 이렇게도 큰 상관이 없어요. 네. 초보자 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 제품군별로 카테고리 정하는거예요 여기 보시는게 네이버에서 분류한 제품별 카테고리예요 패션 의류 잡화, 화장품 쪽, 디지털 가전 쪽, 가구 인테리어 쪽, 출산 육아용품, 먹는 거, 운동용품, 생활 건강 쪽. 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카테고리를 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 어차피 초보잖아요. 초보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 소싱해보고 다루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카테고리가 뭔지 알게 된다는 이유 때문에 처음에 카테고리를 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다가 제 마음에 맞는 카테고리가 저한테 딱 적합한 카테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저한테 딱 적합한 카 저한테 딱 적합한 카테고리를 찾았으면은 네. 해당 카테고리로 이제 전환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한 번까지는 변경이 가능해요. 그다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 네이버 그다음 그 다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잘 아는 카테고리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뭐 돈이 되고 경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시는 카테고리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육아용품 한다면은, 저는, 네. 저는 아직 혼자 살고 있거든요. 육아용품에 대해 저는 아직 혼자 살고 있거든요. 육아용품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제품, 어떤 소싱이 가능하다고 경쟁이 없다고 해가지고, 육아용품을 다루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 아니면,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요. 제가, 반려용품을, 반려용품을 주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어려울 거예요.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요. 그 다음, 그 카테고리가 소싱하기 쉬운 카테고리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웃음> 제품에 따라서 소싱하는 게 어려운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낫죠. 그 다음, 인정이 아니라 인증이죠. 인증받기 어렵거나, 인증을 꼭 받아야 되거나, 그리고 잘못 팔았을 때, 데미지가 큰 거. 그리고, 또, 특히 아이들용품 같은 경우는 인증 꼭 받아야 되거든요. 뭐, 전자용품도 그렇고. 이 인증을 안 받아서, 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는 미리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진입하시거나 처음에는 이런 쪽은 다루지 않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카테고리 내에 빈틈이 있는 거요. 예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제품 개수랑 그 다음에 상품 올려진 개수, 비율을 따져봐가지고 경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는데요. 그렇게 본,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그 카테고리에 가보셔가지고 상위권에는 제품들 상세페이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페이지가 별로다 제품 경쟁력이 없다 라고 하셨을때를 이제 세골인데 <웃음> 빈틈이 보이는지 이거를 사람들 그 상품 검색수 대비 쇼핑, 쇼핑몰에 올려진 제품수 비율을 따져가지고 경쟁도를 구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제품 클릭 제품 카테고리 클릭해서, 제품 클릭해가지고 상위권에 팔리는 제품들의 어떤 경쟁력과,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이쪽 카테고리가 <웃음> 경쟁력, 경쟁률이 어떤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구매수 대, 조회수 대 제품 올려진 수 비율이 되게 적지만은 이게 뭐몇 가지 제품들이 엄청나게 그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들어가기가 힘들죠 네. 반면에 이게 그 검색 수 대비 제품 검색 수 대비 이오류제 상품 수는 많아요 그런데 이 제품들이 하나같이 다 상세 페이지를 이상하게 만들었거나 제품력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그런 쪽이 오히려 블루오션이 되게 될수 있겠죠 이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레드오션 중에 블루오션이 있다고 그래서 이 처음에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쓰셔도 되는데 이 제품 검색 수 대비 이 올려진 제품 수 비율을 요거를 무시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이게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쪽으로 쏠려버려요 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돈은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런 카테고리는 선정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내가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일단 내가 잘 아는, 잘 아는 분야인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 내가 좋아해야 돼요. 써봤거나 관심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다른 분얘인데요 제품군을 확장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선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카테고리를 확장 안 해도 돼요. 처음에는 일단은 그 판매 경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몇 개라도 팔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건 안 팔아 보신 분들은 물건을 판다는 게뭐 이거 굉장히 어떤 굉장히 특별하고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팔리다 보면은 그게 일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카 이 카테고리를 뭐 확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은 이 스마트 스토를 하나 더 개설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은 스마트 스토를 여러 개 개설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카테고리를 하고 싶으시면은 추가적으로 스마트 스토 하나를 더 개설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제가 추천하는 카테고리들입니다. 카테고리 그다음 제가 추천하는 카테고리들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 농산물. 그다음에 밀키트 같은 2차 가공품들이요. 먹는거 왜냐면 먹는거 싫어하시는 분들 다 없잖아요 저희가 이런 음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먹어보고 제품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식품 증류 이거는 부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다음 반려동물 제품 이것도 시장이 크고 그 다음 인정을 안 받아도 돼요 반려동물 제품들은 요 대부분 KC인증 필요 없는 제품들을 카테고리를 무조건 추천드려요. KC인증 필요한 제품들은 굉장히 잘 알아보고 다루셔야 됩니다. KC인증에서 더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잘나가는 서과장 이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영상들 보고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카테고리가 나 제품인데요. 기존 제품보다 뛰어날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안 뛰어나도 돼요. 그런데 뭔가 추가적인 기능이 있거나, 동작 방식이나 효과가 조금 다른 거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수평으로 뭔가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 거요. 예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것들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로 브랜딩이 가능한지.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기억하는 스마트 스토가최열0가지가 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제가 상품을 3번 이상 아니다 네번 이상 구매한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물건들은 손돌이라는 스마스토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다음 제가 간장게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간장게장은 맞다면 업체에서 구매를 합니다. 돼지고기는 반열이랑 양심기고기 그다음에 제가 젓갈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젓갈도 그다음 오징어젓갈랑 이 명란젓갈도 스마스토 한 군데 정해 가지고 예전에 많이 사 먹었었어요. 요 정도 네. 브랜딩이 가능하긴 한데 네, 가능하긴 해요. 특히 제가 그 아까 전에 음식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음식이나 반려동물 제품이나 건강즙이나 이게 일단은 고객이 고객이 만족을 하면은 재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가지고 이왕이면 재구 어떤 카테고리를 확산 확 확장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재구매가 가능한 카테고리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음식 쪽이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조사표본을 봤는데 어떤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음식 쪽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식 쪽 추천드립니다. 꼭 카테고리를 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꼭 카테고리를 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좀 어느 정도 해보시다가 마음에 맞는 카테고리를 찾으시면은 딱그 카테고리 하나를 집중적으로 미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이렇게 끝나면은 좀 아쉬우니까 제가 카테고리 하나 찍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가전에 주방 가전에 홍삼 제조기 쪽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제품은 지금 8,000개 가까이가 올라와 있는데 네이버 쇼핑 검색이 지금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 말이 뭔 뜻이냐면은 지금 완전 최저가로 쇼핑 검색 광고를 돌리더라도 여기 두 번째 위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냐면 은오크란 제품이랑 대웅 쪽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오크는 한 20만 원대고요. 그 다음에 대웅이 10만 원 미만이에요. 만약 저라면 은한 중간 가격대에 뭔가 조금 다른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막 5만 원짜리 이런 것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중에는 충분히 요 오크나 대웅만큼 괜찮은 제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아봐가 찾아봐가지고 뭐 전화하시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 보실 때이 쇼핑 검색 광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한해 경쟁률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